고기에 쓰지는 사랑입니다 대장 맛집 서울 성수동 돼지갈비거리 배근길에 들려봤어요 어, 바깥에서 고기 굽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보이는 자리 아무 곳에나 일단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원래 저 앞에 대성갈비가 수요기 시켜라고 왔가고 되게 유명한 집인데 여기 또뭐 못지않게 맛있다는 소문이 있었어. 어? 유명한 집, 앞집 맛집은 어떤 맛집일까? 하고 한번 찍어보라고 음 <웃음> 조금 뒤로. <디를> 이게 <올려 웃음> 몇 그램인지 모르겠네. 삼백 그 g 오, 되게 정식한 집이네. 얼마야? 삼백 그램에 만 원. 갑자기 가격을 들으니 저 우리 찾고 싶어지네. 안녕 그럼 이게 3만원치 아니야? 그렇지 아 3만원이지 애처롭게 붙어있는 갈비 게장있다 <웃음> 양념게장이 있네? 난 아까 봤지만 말 안했지 갈비에 집중하자 했지 감사합니다 아 이거 숯불갈비 이거 아주 신경써서 구워야 되는데 <웃음> 차 찻챗 탁 하면 그냥 타버리죠? <웃음> 고기에 쓰지는 사랑입니다. 이빨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음. 와, 이거 양념 되게 맛있는데? 고깃집에서 만드는 퀄리티 치고는 굉장히 세련한데? 음. 어우, 틀어뻔했어야 이게 고기를 구울 때 되게 마음이 급해지는 건 안주거리가 없을 때 <웃음> 술을 딱 먹었는데, 고기 가 자른 고기야. 아, 눈으로 먹고... 이게... 그램씩이고 물론 거기에 양념 무게가 한 50g 정도 뭐 이상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게 가성비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명세를 펴가지고 근데 뭐 소홍복판에 좀뭐 이렇게 장사를 한다는 것 치고는 뭐그 정도 가격이 나쁜 거는 아닌데 이제 그만큼의 맛이 없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뭐 그냥 직장인들 퇴근하고 그냥 한잔 찌그리기는 좋을 것 같아. 이 분위기도 괜찮고 뭐세월에 그런 것도 많이 느껴지고. <웃음> 저기 냉장고 보면 냉장고 찍어봐. <웃음> 백선생님이 와서 욕할 것 같아. <웃음> 아이고 이렇게 청소를 안돼 청소 못되겠어 일주일 동안 못 <문> 떠나겠지. <웃음> 근데. 이런 갈비집은 정말 깨끗하게 유지를 하기가 쉽지는 않, 않기는 하고 특히나 이건 양념 돼지갈비이기 때문에 천천히 익는다. 익는 읽는 시간 한 20분 이상 잡아야 될것 같고 이게 그 양념갈비이기 때문에 안에 수을 보면 수치 딱네개만 들어있는데 그래서 아마 적게 수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충격적이야. 아까 입구에 들어오면서 찍었던 그게, 초벌 필요하면 얘기해도 되는 거였어. 아, 이래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니까 뭘 먹으러 올 때. 초벌이 필요하면, 초벌을 주세요. 하면 저 앞에서 굽던 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똑같이 실망하겠지. 아, 이게 예, 양이, 아, 3만원이. 음. 야, 직접 구워서 태우는 거보다 양은 많겠지. 부시르기 놓치면 안 돼. 이게 숯불고기 구울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직화에다 구울 때는 불판을 자주 바꾸면 안돼요. 불판을 바꾸면 다시 또그 파는 게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니까 이거 다 익었어 이어가 깜장이랑 고생채도 같이! 똑같은 깜장이랑 고생채! 고추, 책이 같이! 그거야, 그거. 음, 뜸청고만 드려. 아, 이게, 막, 특별히, 정말, 와, 하고 맛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골목에 전문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양꼬치면 양꼬치 건물, 어, 골목, 뭐 건대 이런 거 생각하죠. 뭐, 대림동.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화평동 냉면 이렇게 하면 막, 거의가 냉면집 쫙 있잖아요. 그거예요. 막, 특별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정도 이렇게 특성화된 골목에 가면 낫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솔직히 갈비 맛은요. 네. 되게 평범하고 차라리 우리 동네에 있는 갈비집이더 맛있어. 오히려 고기 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음, <웃음> 저는 자꾸 시깊 이뻐요. 아, 끄시는이 너무 많이 나왔네. 달아. 달도 없어. 아, 근데 여기 있어. 근데 여기 있어. 달아. <웃음> <웃음> 4겹. 고기가 부족해서 쌈을 4개나 싸먹어도 이 허전한 마음은 어떡하지? 뭐가 많이 아쉽다 아유, 태 마음 달리 사랑, 사랑. 네? 사랑, 거 파채만 씹어 먹는 밥랑이 안주로는 파채가 파채지랑 사랑, 사랑. 당연하죠 정말이죠. 사랑, 사랑. 사랑, 사 우와. 게장은 맛있었어요 게장이나 3만원치 먹고 갈까 이 허전한 마음을 게장으로 채우는 밥수리 음? 아 게장 되게 맵긴 막 음. 아, 먹을수록 매워 어 땀나 여러분은 지금 고깃집에서 게장을 뜯고 있는 밥수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주세요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땡큐 게장 맛집 우리는 돼지갈비집에 갈비는 사이드로 시키고 게장을 먹으러 왔어요 <웃음> 자 이제 게장 먹었으니까 2차로 돼지갈비 어, 먹으러 갈까? <웃음>